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입니다. 네, 아 오늘 아우 왼쪽 어깨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 좋은 거 차고 오셨나봐요. 아, <웃음> 저희도 이제 아. 드디어 찹니다. 드디어 찹니다. 야, 우리 영상 팀이 음, 굳이 <웃음> 네. 아 저는 사실 어. 워크맨 이런 거볼때딱 어. 오면 장성규 씨딱 오면 네. 딱 채우잖아. 네. 항상 부러웠다고. 어, 그러니까 아까 채워주시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 딱 이러고 있으니까 쫙쫙 어. 어, 저 꼭지 안만 맞... 음. 우선 핀마이크를 차고 하면 뭔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전달이 좋게 되지 않을까? 예, 헛소리 많이 하겠습니다.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빼시죠. 부끄럽다 이제. <웃음> 그럴까? <웃음> 저희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바로 이 스프라이트 트랩입니다. <웃음> 네. 가 아니라 바로 이 제품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올려 놓으면 무슨 음료수인가? 그렇 네. 자, 사실 이 제품은 짜잔. 스피커가 나옵니다. 왜 왜? 아 사실, 지금, 이 동작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무슨 텔레토비 같아가지고, 한 번에 똑바로 해! 원래 세 번, 네 번씩 따는 거야. 이게 프로페셔널의 세계라고. 아 텔레토비가? 텔레토비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한데. 어. 자. 이 제품은 이제 소다팝이라는 제품이고요. 네. 네.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컨셉이 굉장히 독특해요. 뭐냐면, <웃음> 좀 재밌어요. 네. 보통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가 이렇게 조그맣게 네. 여행용이나 캠핑용 이런 식으로 많이 요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요 사이즈에서 음. 우리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뭔가요? 저음? 그렇죠. 그렇죠. 저음. 댐핑. 그렇죠. 아 이런 것들 진짜 아쉽지 않습니까? 예. 밑에 단들. 그렇죠. 음. 그래서 이 제품은 저음을 보강하기 위해서. 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컵을 재활용해서 우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박합니다. 아, 아주 신박하면서 요 뚜껑을 열고 이쪽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여기다가 돌려서 끼는 거예요. 얘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짜잔. 이게 바로 네. 완성형입니다. 네. 네, 이게 완성형이고 이제 다시 보관할 때 보관할 때는 알아 알아 알아 알아 텔레토브이 자꾸 할래? 조립은 네, 분해의 역순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넣고 한번두번 번 해야지 아주 깔끔하게 어,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돼요 어, 가방에 넣고 <웃음> 자 다시 열어서 <웃음> <웃음> 와 진짜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웃음> 자 열어서 점음이 부족한 거죠? 어, 어. <웃음> 아니 점음이왜 부족한 그러니까 <웃음> 고놈의 점음음좀 없으면 어때? 그러니까 <웃음> 아 그래서 대충 들으면 되는데 <웃음> 굳이 밖에서 그음을 그러니까. 찍겠다고 음악 듣지 마 새소리 듣고 개소리 듣고 고놈의 또 열어서 <웃음> 예 돌려서 끼면 완성! 두어! 두어. 네. <웃음>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은 없을 때 없을 때 없을 소리 때. 어. 자, 평소에 그냥 이 상태로 네. 들을 때 소리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 영상 촬영 감독님이 어, 민감독님이 네, 네. 구매를 하신 거여 가지고 네. 민감독님 핸드폰에 연결되는데 자, 비트 네. 주세요 그거 음. 켜야 돼요 아, 켜야돼? 소다병 따는 소리 오~~, 오 <웃음> 좋아 아주 <웃음> 네, 이름도 소다팝이죠 네. 어, 들어볼까요? 네어 레퍼런스 어떤 곡인가요? 오브 마이스 앤맨 이라는 인스티스 음, 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밴드죠. 아, 그래요. 원래... 제가 전도했어요. 아, 전도예 뭐. 전도했어요. <웃음> 확실히 점이 아쉽긴 아쉽네. <웃음> 네, 그렇죠. 어, 원래 이런 음악, 음, 아이고 어. 때려 박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래. 야외에서 이런 음악 들으면 그냥 민폐인 거 아니야? 그렇지, 소리들는면안 <웃음> 되니까. <웃음> 와, 어, 남의 음악을 개 개만도 못하. <웃음> <하더라고요. 웃음> 자, 다시 드랍터 비트, 예, 비트 주시죠. 오. 야. 저음이 근데 되게 기분 좋은 저음이잖아요. 오. 음. 야, 이거 괜찮은데? 음. 어, 하나 사고 싶어. 가격대는 얼마입니까? 49불에 배송비 무료. 어, 49불에 배송비 무료. 아, 그러면 민피디가 총판이야? 네, 네 민피디 님 아. 총. <웃음> 아, 수입처가 민피디인 걸로? <웃음> 보따리상. <웃음> <보부단>. 네, 보부상. 예, <웃음> 보부상. 어. 음. 야, 괜찮네. 괜찮네. 그러면 <웃음> 이 제품이 사실 이 병뚜껑은 이 뚜껑 아무런 다른 페트병을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네. 가자. <웃음> 너 너무 설정티나. <웃음> 가자. 스프라이트. <웃음> 나 스프라이트. 이건 더 크니까. 아, 그렇죠. 와. 그러면 저음이 더 생기나? 어, 저음을 더 빵빵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어잘 맞아. 느낌이 다른데? 아니야. 이거는 어. 내가 볼 때는 음. 음. 스피커의 높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청취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 저... 어. 얘 주세요 <웃음> 근데 저음이 얘가 더 많지 않아? 그렇네. 저음은 확실히 얘가 더 많네 오리지널 파츠가 훨씬 어. 저음이 많은 걸로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아까 돌리면서 살짝 느껴지긴 했는데 약간 이격이 있어요? 아 어, 미묘하게 이격이 있어 아. 어, 얘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싹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밑에 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아 어. 이거 있네 이거 음. 그거 차이지 않을까 음. 이게 사실은 벤트 같은 역할을 하는지 어, 덕트 패시브라디에이터 역할을 음, 해주는 음, 것 같은데 음, 음, 음. 여기서 지금 소리들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음. 아 네. 바람이 이렇게 나오고 이러는 네. 구멍은 아닌걸로 네. 근데 진동을 살짝 빼주는거 음, 어. 음, 뭐 그정도 음... 있지 않을까 라는 뇌피셜로 여기에 구멍을 뚫으면 <웃음> <웃음> 이수바 자꾸 <웃음> 그러지마 아니야 구멍을 뚫으면 어, 어. 저음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럼 옆에다 뚫어볼까? 요, 요쯤에다가 어. 뚫어봐, 뚫어봐 뚫어보자 아 진짜 방송 너무 어렵게 해얘 진짜 나 시완 님이 타로 뭐라 그랬어? 둘이 칼부림이 날 것이야 <웃음> 자 이거 보시죠 나 잡아줄게 됐어 이제세 번째인가? 우리 두, 두 번째? 두 번째죠 두 번째 네 군데만 하면 되려나? <웃음> 그 점이 안 나면 더 들어보는 거지 그치. 네. 일단 틀어보시죠. 네. <웃음> 내 생각에는 어. 저음도 세고 미들도 같이 세. <웃음> 아, 구멍은 뚫으면 안 된다. 이건 효과가 없네. 그냥 야외에서 뭐가 네. 없을 때 이렇게 네. 활용할 수 있다는 라걸 보여드리려고 네. 네, 그랬던 겁니다. 물론 네. 음. 이런 페트병이나 음, 음. 혹은 네. 그런 병 소재에 따라서도 소리가 바뀌겠네요. 내가 뭐 제가 확인을 안해봤어 트랩 입고 트레비 주시죠 <웃음> 아내 먹던 거라고 트레비 주시죠 빨리 원, 원샷 하시죠 <웃음> 저 물티슈 좀주실래 왜? 내가 더러워? 내가 더럽냐고 꼭, 꼭 들으셔야겠다 그 얘기를 <웃음> 자, 우리는 <너> 손소독제 없나? <웃음> 어, 여기 애가 저. 얘가 저희가 4 9 불짜리 소다팝으로 가진 실험을 해본 결과 <웃음> 네, 어, 이게 제일 좋은, 이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네, 여러분. 스탠다드가 제일 좋네요. 어, 스탠다드가 네. 제일 좋고 뚜껑을 잃어버리셨다 어. 그러면은 <웃음> 이런 거. 아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기 힘든 게 어차피 어차피 보관도 뭐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이거 세번째가 나? <웃음> 어차피 보관도. <웃음>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사실 잊어버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닐 테니까 음. 네. 그러면 굳이 이 아이디어가 음. 다른 애들이랑 맞물리지 않아도 됐었던 거 아닌가요? 그건 제조사한테 물어보죠 <웃음> <웃음> 내가 알 바야 <웃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네. 더 테스트 해볼게 네. <웃음> 이거 이렇게 따셔서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음. 네 번째인가요? <웃음> 네. 아. 네 번째. 뭔가 저 구름 너머에 보라색이 보이는 것 같다. <웃음> 어. 해가 있는 거죠? 구름 너머에. 어, 구름 너머에. 해, 이렇게 얼굴 <웃음> 모양으로 돼 해. 음 <웃음> 공산이 <웃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른 제품이랑 네. 비교했을 때또 어떨지 한번. 네. 비교해볼까요? 아, 오늘 자료 제공의 민피디님. 얼티미디어스, 로지텍이 인수한 얼티미디어스에서 나온 원더붐이라는 음. 제품입니다. 아, 그러면 로지텍 이름으로 달고 나오는 거예요? 네, 로지텍 얼티미디어스. 아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롯데 칠성처럼 어. <웃음> 어. 어. 어. 어. 자, 그런데 이제 이원더본원 제품이죠. 음. 약간 구형 살짝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네. 나온 요 제품인데 요거에 대해서 뭐 상세한 리뷰보다는 한번 음.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걸로. 네. 네. 얼티미디어스 쪽에다가 비트 주시죠. 똑같은 곡으로 주세요. 네, 같은 곡으로. 어, 펀치감이 훨씬 더 있는데요? 이게 좋네. 요건 얼마인가요? 그, 그때 할인해서 8만 9천 원 샀어요. 8만 9천 원. 9천 원. 두 배, 쪼안 되지만 어쨌든 어. 두 배라고 칩시다. 어. 아, 그만큼 좋아지긴 음. 하네. 근데 저음의 양이나 그런 땜핑감으로 그렇게 밀리진 않네요. 네. 어. 근데 얘 저음은 조금 뭐랄까, 기분 좋은 저음? 음. 밑에가 빵빵해져가지고 아, 좀 빵빵한 예, 예. 점이고 얘는 음. 살짝 답답한 점인데 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유닛의 뭐 해상도나 음. 이런 건 얘가 좀좋긴 예. 좋네. 예. 자 그러면 뭘 자꾸 꺼내? 제가 가지고 있는 <웃음> JBL도 나쁘진 않네. 나쁘진 않은데 이제 그 물리적인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조그맣고 그 다음에 음, 얘는 방향성이 음. 또 있죠 음, 그렇죠, 아, 이렇게 그렇죠. 방향성이 이렇게 앞쪽으로만 네, 네. 돼 있고 네. 이제 가격 순서도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두배 여기서 약 1.7배 1.8배 저는 8배? 만약에 포토브리고 뭐하고 음악을 밖에 나가서 굳이 음. 새소리나 개소리 말고 <웃음> 들어야 한다면 굳이? 네. 어, 굳이 들어야 한다면 아얘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소작권, 이 저, 어. 저음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음. 기분 좋은, 아. 그리고 좀 약간 재미있는 저음들이라 네. 빵빵해지고, 네. 그게 되게 MSG 같긴 한데, 음. 원래 MSG 치면 맛있잖아요. <웃음> 굳이 남들한테 아. 막 민폐를 끼치면서. 아, 그치, 그치, 그치. 헤비메탈을 <웃음> 어. 막 이렇게 들어 그쵸. 어쨌든, 음. 예, 이 제품 참 저는 마음에 드네요. 아, 그러게요. 어, 집에서는 나, 2만 원짜리는데 <웃음> 소다팝만도 어, 못한 걸로 어. 음악을 듣고 있어. 이야,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아까 어, 어 너무 주, 좋겠더라고 맥주 한 잔하고 이렇게 껴놓고 샤워 딱 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잘안 하시잖아요. <웃음> 가격도 착하고. 음, 어, 소다팝 되게 네. 뭔가 약간 인싸템 느낌이네. 음, 음, 음. 음. 그다음 디자인도 되게 귀엽고 음, 음. 음, 예쁘고 네. <웃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야외 나가셔서. 굳이 음악을 들이셔야 되겠다는 분들한테. 아, 그래도 감추합니다. 사실, 음. 야외에서 뭐 요새 좀 날씨도 이렇게 조금 좋아지고 하면, 음, 음. 야외에 뭐 소풍을 가시거나, 음. 어, 또 캠핑, 캠핑들도 음, 음.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옆 텐트랑 싸워요. 개싸움각인데, <웃음> 딱. 어, 그건 음. 층간 소음이 아니라 뭐지? 그, 그, 텐트, 어, 텐트 간 소음. 어, 텐트 간 소음으로 음. 싸울 수 있습니다. 네, 네. 야외에서 메탈 자제하시고요. <웃음> <웃음>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쓰기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 소다팝이라는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뭐 아이고 여러모로 대충 실용적이고 신박하고 가성비 되게 괜찮은 그런 선택이 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원래 이런 마개는 잘잊어 버리잖아요. 네. 그럼 다른 마개로도 되나? 아, 이거 마개를 잘 잃어 버릴 어, 수 있구나. 봐 봐. 됐다, 됐다, 됐다. 야, 그럼 아까 트레비 줘봐 봐. 어, 재밌... 트레비 줘봐 봐. <웃음> 아, 마시고 이걸로 닫는 거지. <웃음>